아 잠깐만 나 차를 너무 많이 마셔서 너무 배불러그 와중에 한잔더 마셨어 안 되겠다 나나 나 지금 웃으면 토할지 몰라 저 죄송한데 웃기지 말아 주실래요? 아웃 웃기지 말라니까 알았어 <웃음> 아 웃기지 말라니까 안 되느냐 아 때리는 거 금지 저도 때리는 거 금지 때리는 거 금지 아 때리는 거 금지 저만 봐봐저 저렇게 때려야 되니까 내가 아 때리는 거 금지라니까 나 지금 나 배불러서 펀치! 알겠어요? 아, 아야, 그만 때려와! 무허머다! 너찌이다! 너찌 너찌! 무허머 녀석! 펀치 펀치! 펀치 먹어! 화면 빤딱이겠어요. 아 이거 이거 딱나거 아니고 펀치. 이거 펀치 펀치 펀치. 지금 제 격렬한 펀치가 보이지 않으세요? 봐요. 아 정말 격렬하게 펀치 펀치하고 있잖아. 건방진 자식들! 앞으로 깝치면 나한테 어? 죽는 거야. 알았어? 직접 펀치인가요?